아 병뚜껑이구나. 오. 빵은 벌칙. 잘했어. 두만 아야 벌칙. 오이 지난주에 벌칙으로 부르지 던어 이번 응. 주 치고 줘야 되는데. 나? 예. 네. 음. 아 근데 팬들이 두선수아저는벌칙안걸렸는데 우리 둘이? 예. 네. 네. 아 우리 둘이 산진 찍고 그런 사이 아니야 별로 안 친해요. 어. 안 친해요. 예. 쇼인들쇼인이 카메라 꺼지면걸어와 어, 그래. 우리 손가락고로 손가락으로. 손가락로 손가락으로. 손있락으로별 그런지. 오. 형있 어. 가면서. 탑? 찍고. 아. 찍고 오는 길에. 아 찍고 오는 길에. 어, 예. 형아들 먹고 바로 마실 수 있게. 예. 밥 먹고 바로 마실 수 있게. 너 벌써 찍은 거야? 살다 살다 해전 <웃음> 아무래도 협조전 협조 우리 전우들한테스테 네. 사진? 핸드폰. 우리 팀어잖아 어, 찍어 봤지 저희 사진 같이는 아, 안 찍어 고따로 찍어 봤죠 뭐안 어, 찍어 봤는데 <웃음> <저, 저, 저. 웃음> <웃음> 카메라 있잖아 응너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세 어디서 팔아요 어디요? 오. 아. 아, 직 너무 는 근데 지금 살려고 했는데 아직 안해 아. 준비 중 아, 준비. 중. 이런 거한 번씩 먹으면 좋겠다. 옷 파는 거지. 오 제일 잘 나가는 세트. 잘 먹을 자신. 이거 새우튀김 <웃음> 이런 거 아니야? 오, 사진 뭐야? 감독님도 사실. 핫도그가야 감독님도 사실. 감독님도 사그 감독님도 사하 감독님도 사사사 4명 뭐.. 그리고 4명.. 4명 어차피 안다 없었네 어떡해? 어떡해? 왜 이렇게 좁아야 돼? 되게, 되게 좁아요 이걸 어, 어, 어. 쳐다보면 되는 거 네, 카메라에.. 낮춰야 되지? 네. 아 여기, 아, 여기 나오겠구나 <웃음> 그래? 사자발톱 받아라 <웃음> 뭐야뭐야뭐야 어. 뭐해? 뭐해? 뭐해? 뭐해? 잘안 나오는데? 왜 이렇게.. 어, 뭐야.. 어떻게 낀거예 거야? 뭐이래야 돼? 이게 복습이 아니야? 3이 1이 안 나오네? 어.. 어.. 가래네 이저구가쪽이이쪽 야. 로 와. 와. 야. 야. 야. 아나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뭐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아 이건 IC잖아, 그치? 좀. <웃음> 요즘에 이것도 유행이네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근데 3초 3초 하면서 2초 2초 빨리 이렇게 이음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건 거야? 어 그다음 끝난 거야? 아 야. 되게 좋아 아, 포즈를 포즈를 못그 포즈를 하고 해야 되네 아 여섯 장을 골라야 돼 아, 나만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좋았는데 이거랑 <웃음> 이거 괜찮네 이거 두개 괜찮네 이거, 이거, 두 개. 어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4장 선택하는 거야? 네, 아 6장. 너 5장이야? 아, 이게. 이거 <웃음> 안 되겠네. 이거, 이거 두개 해야겠네. <웃음> <다만한> 거 있어. 다 나오는 거. 마지막. 이거 아니면 이건데, 이거랑 <웃음> 승인 <승리가> 없잖아. 네. 하하하. 역사야, 역사? 그렇죠. 프레임 되게. 오, 올드니까, 이거, 올드. 어. 오, 좋다, 좋다. 오. 난이 사진이 제일 이 좋은 거것 같아 이거오 이거. 이게 제일 좋았다. 오 이거다 근데, 근데 이 네. 얼굴이 많이 잘랐어 안보여 오히려 좋아 음. 근데 많이 덥네? 에어컨이 없네 이게. 오 뭐야 잘 나온다 잘. 이게, 이게 몇장 나온 거야? 이거 어, 여장 이렇게 다 이거. 좋다. 형은 아까에 걸어놓을게요. 저도. 일단 응. 차이가 나둘오 <웃음> 뭐야, 괜찮은데? 이렇게 보니까? 음. 오, 좋은데? 오, 괜찮아. 야, 사진 잘 나오네. 역시. 석그름도 좀받아보았기데 b 좋아, 좋아. 예뻐. 이 올드 유니폼 이거 이쁘다 이거 진짜 좋다. 이거 좋다. 진짜 집에 하나 <목소리> 있었으면 좋겠다. 이 뭐, 아닌데. 하이슨이 진짜 <목소리> 크롱을 <크로운> 밟는다. <발음이> 야, <목소리> 야, 야, <목소리> 야 이거 뭐냐? 그니까 <웃음> 이거 좀 지워줘. 맨단장 걸어놔야지. 아니 이거 올드 유니콘 했잖아. 아니 포즈를 좀안 알아봐야 돼. 아, 준비를 안 하고 있어. 네, 야 니들이 네, 네. 얘기했어야지. 저희도 어차피? 바로 바로 찾는 줄몰랐어 나와봐. 우리 아, 손으로 입게. 어, 그래. 그래. 미션, 미션 알림. 제이랑원하그 정도 사이에 매사이매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정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<웃음> 야, 그건 나도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영상이 이제 나오는데 <웃음> 지금 야, 어 가, 대장. 네, 잘 찍어주세요. 오늘 네. 좀저안들어오니다 혼자, 혼자, 혼자 찍을 거건건건 포즈를 생각 안 해서. <웃음> 저들이좀 포즈를. 아저씨도 건아저씨 모르니까.